백룸 레벨 제로는 최초로 공개된 백룸이며 많은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첫번째 레벨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노클리 현상을 겪는 것 외에는 정확한 방법이 알려지지 않지만 입구를 찾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법 몇가지를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 버려진 건물에서 그늘이 유독 어두운 벽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장소에 나타난 문 리미널 스페이스에 느낌을 주는 영역 결함이 있는 물건과 같이 손상된 개체, 이 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여러 상호작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인 에이싱크와의 협업을 통해 핵문 접촉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집니다. 레벨 제로의 모든 방은 노란색 벽지, 스키창 카펫, 일관되지 않은 형광등의 배치가 특징이며 주변이 너무나도 조용한 나머지 형광등의 울림소리만이 극과의 외도입니다 카펫에 젖어있는 물질은 물이 아니며 섭취하기엔 부적절하다 식별되었는데 연구원들의 분석 결과 흑막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백룸 자체를 사물이 아닌 일종의 생명체로 가야 한다는 추론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또한 레벨 제로의 CO2 농도를 분석한 결과 꾸준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내는데 이는 백몸 생명체설에 힘을 더하는 계기가 됩니다. 레벨 제로에서는 선형 공간들의 변형과 강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탐색이 불가능까지는 아니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며 GPS와 같은 위치 추적이나 위치 기록을 가능케 하는 장치들은 레벨 제로 내부에서 작동되지 않기에 오로지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레벨 제로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물과 음식물의 부재로 인한 기암및 탈진, 사망으로 알려졌으나 페인 픽셀즈가 올린 영상에서 나타난 회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레벨 제로에서 다시 한번 노클리 현상이나 다양한 요인을 겪게 된다면 레벨 1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먼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마닐라 룸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레벨 제로의 벽을 부수거나 벽을 통과한다면 레벨 마이너스 1으로 진입하며 레벨 0의 바닥을 부수면 레벨 2,7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백룸을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오는 방법은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룸에 진입했다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